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 미니게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111%의 대표 김강한입니다 저희는 어, 모바일 미니게임을 심플하고 빠르게 제작하여 글로벌로 출시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적으로 현재 약 유저 200만 명 정도가 저희 게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게임을 정말 심플하게 만들어서 남녀, 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게임은 공통적으로 언어가 별로 없습니다. 언어가 없고 튜토리얼은 한 장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처음에 저희 앱을 켰을 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저희 회사와 저희 회사의 자회사를 매출을 포함하여 약 8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약한 10개 정도 어, 글로벌적으로 어, 시, 탑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게임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는 약 200만 명 정도이고, 이를 통해 올해도 약 2배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더욱 크게 벌릴 때마다 더욱 크게 실패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빠르게 무언가를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 눈에 들어왔던 게 모바일 미니게임 사업이었습니다. 어, 단순한 게임 에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턴 에그라고 해서 주변에 이제 재미있는 요소들을 삽입합니다. 어, 보통 게임을 종료할 때는 게임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저희는 그 대신 뭐 당신은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당신은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멘트를 통해서 예를 누를 수밖에 없는 혹은 아니오를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게임을 계속하게끔 하는 요소들이 녹아 있습니다. 저희는 게임을 만들 때 수익성보다는 그 게임의 재미를 무조건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꼭 지키되 현재 게임이나 다양한 문화에서 오는 트렌드를 저희가 읽고 그것을 최대한 게임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게임에 자유로운 재미를 주기 위해 저희 회사 문화 복지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팀원들의 평균 나이는 약 27세 정도이고요. 이를 통해 젊은 문화들을 최대한 빠르게 캐치하고 이를 트렌드로 녹여내어 게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낮잠을 잘 수도 있고 언제든지 안마에 대해서 안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개발비를 지원해줘서 언제든지 게임 외에 다른 자기개발 활동을 할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수많은 실패를 하는 버릇을 키웠습니다. 그때부터 빠르게 무언가를 출시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10개 정도의 사업을 시작했었고 지금의 게임 사업이 탄생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마인드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타격이 크지 않았고 빠르게 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스타트업 이후에는 게임 업계 이외에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만나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저희는 게임 서비스뿐만 아니라 캐릭터 사업, 굿즈 사업, 와인 사업 등으로 어, 빅게임 사업 쪽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앱은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꾸미는 앱인데요. 이를 통해 오프라인 버전으로 스티커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 스티커를 다이얼이나 어 이런 핸드폰에다가 붙여가지고 나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어, 굿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타트업의 성장과 어, 그들의 어, 다양한 사업들을 보면서 저희도 자극을 많이 받고 이를 통해 게임 사업에 녹여내서 저희도 다른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년에 창업을 4번에서 8번 사이만큼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5%라면 창업을 20번 정도 하다 보면 언젠간 기회가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실패를 그냥 단순하게 실패라고 자책하지 말고 그 실패를 통해 경험으로 습득을 한다면 내 능력은 계속 올라갈 것이며 성공 확률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